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아이언은 하향 타격이다 내려치는 게 맞아요 근데 단순히 내려치세요 내려치세요 라고 말을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스윙을 해야지 공을 내려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을 알면 조금 더 쉽게 내려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볼을 조금 더 쉽게 내려칠 수 있는 백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향 타격 다운블로우 같은 얘기예요 공이 맞는 순간에 클럽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중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 말뜻은 내 스윙의 최저점이 공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타겟 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려면은 몸이 살짝 왼쪽으로 가면 타격이, 하향 타격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내가 셋업을 잡았을 때 나의 명치는 7번 하향 기준으로 중앙이에요. 그러면은 볼 포지션이겠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을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은 최저점이 여기로 내려와요. 옮겨져요. 공 앞쪽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서 그냥 스윙만 해도 자연스럽게 하향타격이 되겠죠. 그래서 하향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들어갈 때 이렇게 살짝 몸을 왼쪽으로 보내주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아무리 몸을 왼쪽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백스윙이 갔을 때이 클럽이 옆으로 들어간다면 몸이 왼쪽으로 가더라도 하향타격이 되게 얕겠죠. 크지 않은 하향타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향타격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향타격을 하고 싶다라면은 백스윙 자체가 조금 더 평소보다 높게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기울어진 원을 그리는 게 골프스윙이에요. 그 기울어진 원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은 드라이버 스윙에 조금 더 가깝다거나 쓰러치거나 올려치기 편한 스윙에 가까워요. 자, 근데 그 기울어진 원이 굉장히 세워져 있다. 그렇다면 라 아무래도 공을 찍어치기가, 하향타격을 하기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셋업을 잡을 때 클럽을 눕혀놓지 말고 약간 세워놓은 상태에서 잡으면 라이각 자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백스윙이 조금 더 이렇게 하이탑으로 올라가면서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렇다면 라 아주 간단하게 공을 이렇게 찍어서 눌러서 칠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거는 제가 친게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6.8도가 나왔네요 좀 많이 찍어 친 거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안정적으로, 굉장히 쉽게 하향타격을 할수 있죠.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왼쪽으로 살짝만 더 기울여 준다면은 조금 더 쉽게 하향타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백스윙을 높게 들어라. 네, 말은 쉽죠. 셋업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뭐, 다 올라가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셋업을 잡았으면 일단 눕혀진 상태에서 높게 들어 올리려면은 궤도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올려도 방해가 되는 요소가 훨씬 더 많으니까, 세업때 클럽을 세워 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 때 회전을 간다라는 느낌을 하지 마시고, 회전은 빠져요. 그러면은 백스윙은 플랫해져요.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어깨가 앞뒤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백스윙 때 왼쪽 어깨는 앞으로 가고 오른쪽 어깨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거는 동작은 회전으로 나오지만 느낌은 회전이 아니에요 클럽이 이렇게 뒤로 일자로 움직이게 돼요 참 여기서 정말 간단해요 코킹 그럼 굉장히 가파른 하이탑의 백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왼쪽 어깨를 앞으로 오른쪽 어깨를 뒤로 잡아 빼면서 코킹 그럼 여기서 그대로 내려주기만 하면 은 굳이 클럽을 돌려 들어올 필요 없이 물론 돌려 들어온다면 클럽이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오겠지만 조금 더 편한 하향 타격을 위해서는 여기서 왼쪽 어깨 앞으로 오른쪽 어깨 뒤로 바로 코킹 바로 내려준다면 지금처럼 아주 편안하게 하향 타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샬로잉이 들어간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서 클럽을 눕힌다는 느낌은 결국 손장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팔꿈치를 이렇게 살짝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클럽이 들어오게 되면 은 어깨 빼주고 팔꿈치 집어넣으면서 떨어뜨리고 클럽이 자연스럽게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면서 몸을 열어서 볼을 칠때 전보다는 조금 더 훨씬 편안하게 하향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게 돼요 스윙 궤도도 인사이드 아웃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클럽을 들어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혹은 옆으로 뺐다가 이걸 찍어치려고 이렇게 덤벼서 들어오지 마시고 약간 이런 모양의 백스윙이겠죠? 플랫하게 가서 찍어치기 위해서 덤벼서 들어오는 이렇게 가지 마시고 회전한다고 밀어넣는 백스윙이 아니라 왼쪽 어깨는 앞으로 오른쪽 어깨는 뒤로 이렇게 제자리에서 어깨를 빼면서 그대로 쿠킹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높은 백스윙 탑에서 훨씬 더 편안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한 하향 타격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하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올릴 필요가 없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조금 더 손쉬운 하향 타격을 만드는 백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